어? 선수는요? 저, 위에 가서 몸 풀어요. 아 그래요? 어? 네. 그럼 코치 을당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오늘 웜홈 어디서 해요? 저기 실내 가서 해요. 음. 왔다. <뭐라> 아, 왔다. 들어왔. 들어들어안요등이인가 <웃음> <안녕하세요. 뭐라> 어, 네. <뭐라> <산물인다>. 당연하죠. <뭐라> 어, 어, 배야. 차기잖아 발로 찬다 멋요 <웃음> <목소리도> 아, 아니 어디보여달라다 탔어 살이 뜨겁네 가 이제 추워. <웃음> 아니야, 나 <난> 물만 <불만> 있었 는데, <웃음> 마코는 매일 먹고있 어. 나, 나, 다음 사람 1등 해주면 안 돼? 아, 이미 1등하고 찍히셔서 안 돼요. 피곤하네. 나는, 나는 카메라에 나서는거싫어해 <웃음> 나는 내성적이어서 <웃음> 카메라 나가는 거싫어해 아, 낯가려서. 내안이로어 <웃음> 한번 찍어야지. <웃음> 너무 많이 나왔어. 지찍부터 그 <웃음> 분량 안나지금 어. 해주셔야 돼요 선물 봐서 <웃음> 선물 보고 지금부터. 지금부터. 지금부어지금 하지마. 아아마아 아, 진짜 아지마 그럼 2, 1, 서커버 아니 근데 진짜로 잘못된 게 누구보다 일찍 훈련장에 출근하고 열심히 훈련할게 아니고 내가 버스를 제일 앞에 탔어. 그래서, 그래서 일찍 내린 거야. 진짜 아지마 빨리 다시 다 반납해. 보여주세요. 이렇게 들어주세요. 동진아 너상 가져라 이거. 너상 가져. 너 열심히 하잖아. 동준에게 수여하겠습니다 아, 아. 아 근데 진짜 열심히 진짜 정실하게 진짜 열심히 감사합니다 네, 나는 진짜 아까 버스를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네, 훈련 기간에 그 누군가 선수들을 위한 마음으로 훈련을 이끌어 나가기 이상점을수요합 감사합니다 선수들 훈련 영상에 감독님이 엄청 열심히 하신다고 <목소리도> 내가 열심히 <해? 목소리도> 네 갑자기 <열심히> 만거 <해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니에요? 아니야 <목소리도> <한국에서만> 들어왔어요,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너 박진만도 없잖아 그냥 아. 감독 말고 박진만 해야지 뭐 하는 거야? 저를 왜 찍으세요? 아무나도 날리 잡고 날 아야 진짜? 빨리 갖고와 아 원하실거 진짜 사드릴게요 이거줘 젠틀상 <웃음> 아 잘생긴 상황이데 틀려서 요